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정고 입니다 금일 2017년 8월 21일 가량에 오버워치의 신규 애니메이션과 신규 맵이 공개되었는데요 일단 정크렛과 관련된 맵인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먼저 살펴보면 이제 테러를 일삼는 단체와 함께 손을 잡고 정크렛이 이제 테러 활동을 일삼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 그게 두목이 있나봐요. 두목을 이제 환하게 한 상태에서 거기서 단체에서 쫓겨나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상당히 멍청하게 보이죠. 네, 뭐 언제나 그렇듯이 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다른 영상에서는 신규 맵에 대한 이제 정보들이 나오는데 호주의 배경은 옴닉 사태 때 옴닉과 대항하는 게 아니라 옴닉들에게 땅을 내주고. 그기에 살던 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옴닉들에게 내주면서 이제 주민들과 갈등이 이루어져가지고 그간에 이제 발전소도 터져가지고 황폐화되면서 그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이제 광란의 도시가 됐죠 지금 그것을 배경을 하고 있고 정크렛만 봐도 상당히 이제 스팀펑크 같은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 많은데 지금 여기 맵에만 봐도 옴닉들이 그런 형태를 띄고 있는 모습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괴랄하고 정크렛답게 이제 돈 이런 것도 많이 실고 있는 화물의 모습을 볼수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정크렛이 이제 다시 자신의 두목에 있는 아지트에 침투하기 위한 화물을 옮기게 될것 같은데 상당히 이번 맵은 뭔가 지금 영상만 대충 봐도 약간 복잡하고 구조물이 많은 맵이 될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예고는 이미 돼 있었긴 했는데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나와 버려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곧 있으면 게임스컴이죠 게임스컴 이후에 이제 발표될 내용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줄, 즐길 준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요즘 말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신맵 내주면 할 거잖아요 뭐 그치 않나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